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입니다와 여러분 진짜 영상 완전 엄청나게 오랜만에 찍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진짜 대학교 오고 그리고 본업도 생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바쁘고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찍을 시간이 조금 줄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뭐 구독해주시고 아직 기다려주셔서 대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학교는 지금 이제 방학기간이거든요 보통 이제 9월 1일까지가 방학인데 제가 그때까지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한번 여러가지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영상은 소심찾자! 이제 또 재밌는 영상 한번 찍어보자! 시즌이다! 이런 느낌으로 곤충 채집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잔말 말고 뭐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곤충 잡으러 가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가보자! 와, 여러분 이제 산에 올라왔는데요 와,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진짜 느낌 다르다 지금 최근에 비가 좀 오고 그랬어가지고 와, 날씨가 엄청나게 습하고 진짜로 덥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나무입니다 와, 느낌 좋은데 살짝? 아직 수액만 나오고 뭐가 아, 아직 안 붙어있네요 아하, 아쉽다 와, 수액이 수액만 엄청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사슴벌레 그런 거 없네요 오, 각각자는 수액 먹고 있네? 오, 일단은 여는 없는 거 같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지금 밤중인데 여러 풍이에요 풍이 밤중인데 이렇게 풍이가 여기서 쉬고 있네요 밤에 풍이 보는 건또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이거 올해 첫 풍이에요 와첫 풍이 이렇게 볼 줄은 또 몰랐네요 이것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그리고 또 이제 좋아. 자, 자어 저기 어있다 응? 뭔가 좀날아댕기는것 같은데요 저기 바닥 좀 조심하고 소액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사슴벌레 있다 사슴벌레 있다 어? 톱사도 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저기에 톱사슴벌레 보이시죠? 여기 톱사슴벌레 한 마리 하고 옆에 옆쪽 사슴벌레 한 마리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쪽도 가보시면 톱사슴벌레 한 마리 또 있네요 저기 자 이쪽도 저쪽 위에 조금 있는 것 같고 일단 한번 채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쪽에서 아까 한 마리 있었는데 제가 일단 아래로쑥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이렇게 숨어오려고 했던 톱사를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톱사슴벌레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래로 이제 턱이 좀 휘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사슴벌레입니다 수명은 좀 짧은 편인데 그래도 이뻐가지고 애완용으로 아주 인기 있는 종류 중 하나죠 바로 체집 그리고 이제 이런틈 있잖아요 수액터 아래에 이런 틈을 잘 보시면 파보시면 100% 뭔가 있어요 100% 제 손가락 하나 갑니다 여러분 한번 파볼게요 자제 손가락은 과연 무사할지 오 뭐, 여러분 나오죠? 와 이거 뭐지? 오 한쌍 참놉적 사슴벌레네요 참놉적 사슴벌레 이렇게 보시면 한 쌍이 있습니다 여기 수컷 여기 있고요 안컷 자롱은그손깡 무사합니다 이렇게 100% 나와요 보통 이런 스액터 아래 에 이제 구멍 같은데 잘 보시면 채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채집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톡사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위에 보이시죠? 저거를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나뭇가지 오! 자 여기 좋은 나뭇가지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자 자, 갑니다 떨궈볼게요 오 싸운다 싸운다 오, 떨었어요, 떨었어요, 여러분. 오 여기 있다. 와, 여러분 얘좀 예쁜데요? 오 뭐야, 뭐야? 오 뱀인 줄? 여기 지렁이 한 마리 지나가요, 여러분. 오저 뱀인 줄? 오뱀 같은 지렁이.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아 각다기구나. 여러분 일단 이 톱사슴벌레는 되게 크기도 좀 크고 좀 예쁜 것 같네요. 이거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드 채집. 저희 분은 이제 멋지게 딱정벌레도 있는데요. 굳이 저건 키우고 싶지도 않고 냄새도 좀 구려서 안 챙겨가겠습니다. 저건. 네, 저는 놔주고 어, 오늘 운 좋다 너희. 이제 이 나무에서는 뭐 이제 별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나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저쪽에 이제 사슴벌레가 있거든요. 조금 검은색 사슴벌레예요, 여러분. 자, 가서 무슨 사슴벌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 무조건 조심하세요. 이런 날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조심하는 편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와, 여기도 뭔가 많다. 톡선 벌레였네 여기 옆에 톡선 벌도 있고. 자. 으악, 으악. 자, 한쌍. 오, 안 돼. 안 컷. 안 컷.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쌍 잡았습니다. 오, 물렸어. 아, 난 장갑이지롱. 자, 오, 제재 완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잡아봤는데요. 와 그래도 이게 짧은 시간 내한한 10분 안 됐거든요. 그래도 적당한 수로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여기 자주 안 오다 보니까 스위트를 잘 몰라서 좀 헤매긴 했는데 그래도 잘 나와준 거 같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잡은 거 얼마나 됐지? 짠 와. 야 그래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톱사슴벌레들도 있고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이거 톱사슴벌레가오 덕분입니다. 이거 일단 오늘 잡은 채집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데 이렇게 이제 턱이 되게 예쁜 톱사슴벌레입니다 색깔도 그리고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좀 붉은색과 검은색의 조화랄까 적당히 조화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참녹톱사슴벌레 뭐풍이 뭐, 장수풍뎅이 나올 건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기가 좀 아쉬워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채집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더 재밌는 채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조만간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